팍, 팍, 팍, 예, 예, 예, 예. 동네 할머니, 동네 어머니 미 미치는 줄 알아요? 죽어. 죽어! 죽어! <웃음> 나 생각하면 사는 것 같은데. 이제. 아니야. 어? 저번에 웰스빈 어? 그 사람 생각한 거야. 다시 인데 안녕하세요. 대구닭 TV예요. 오늘은 왜? 목장을 이렇게 해보신 거예요. <웃음> 이건 무슨 목장 같아요? 피디님? 이거요? 응. 어. 뭐 농사에 사는 <웃음> <하는> 목장? <웃음> 맞아요. 오늘 뭐 하실 건가요? 오늘 저희가 잔디를 심으려고요, 마당에. 요, 봐봐요. 음. 어제 마당에 잔디 심으려고 우리 쫙 정리해놨잖아요. 그죠? 네. 네. 어,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놨어요. 잔디가 엄청 넓은데, 어. 잔디 심을 곳이, 어. 이거 오늘 다 심을 수 있나요? 두 명이 하면 심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두 명이요? 응. 어. 같이, 하, 같이 하실 거예요? 같이 하려고 어입었잖아요네 알겠습니다 <웃음> 못 믿는 눈빛인데 네. 뭐. 오늘 뭐그 응. 잔디를 심는데 응. 원래는 떼짱을 심으려고 하시, 하셨잖아요 응. 근데 뭐 잔디 씨앗을 심는다고 하시는데 네. 왜 갑자기 떼짱에서 씨앗을 바꾸신 거예요? 저희가 원래 떼짱 잔디를 원래 알아봤잖아요 이런 심는 잔디? 근데 이제 나용히 준수님도 출연하고 싶으니까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네 저희가 원래 심는 잔디를 알아봤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한 여기 200평 정도 심을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너무 비싼거예요 우리 얼마 달라랬지 200만원 이상 달라 그랬지? 하여튼 네. 엄청 비싸갖고 어 좀싼 잔디 없나 싶어서 알아보다가 씨앗잔디라는게 있더라고요 씨앗으로 이렇게 심으면 자라는 잔디 발화시켜갖고 자라 그래서 그걸 검색해봤는데 마침 씨앗잔디 회사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준다고 해서 이 기회에 심으려고 하고 있어요 씨앗잔디는 네. 바라가 힘들다 그러던데 네. 초보자 시잖아요 자신있습니까? <웃음> 실패하면 어떡할거예요 <웃음> 실패했을 때 대책이 없네요 아! 우리 달람님이 엄청 농사를 잘하잖아요 난 달람님만 믿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게요 제가요? 네. 제가 농사를 잘한다고요? <웃음> 누가 그래요? <웃음> 저보다는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, 어, 그렇죠. 어, 어, 어. 아니 근데 협찬이라면서 음. 왜 제품 소개는 안해요? 아 죄송합니다 네 <웃음> 나중에 협찬 취소될것 같은데 <웃음> 네. 섬이라고 죄송합니다 어. 여기 푸르네오 푸르네오 잔디라고 국내에 있는 회사예요잘 안보이는데 글씨. 아 어, 어, 안보여요 위를 잡아주세요 밑에 를 내려서 얼굴 가리지 마시고 네. <웃음> 처음 초보 티를 너무 많이 내시는데 <웃음> 죄송합니다 네. 푸르네오 잔디라고 국내에 있는 회사인데 이게 저희가 검색하다 보니까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어, 씨앗잔디로 이게 10일만에 발효가 된다고 해요 심어놓으면 사계절 내내 푸도 돼요 그래서 푸르네오 잔디래요 네잘 알겠습니다 <웃음> 네, 이상 제품 소개 끝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<웃음> 네일 네, 시작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뭘 어떻게 해요? 어. 열심히 심어야죠 이제 어. 저기 땅 일단 수랑으로 다 갈고요. 음. 그 다음에 씨 뿌려야죠. 음. 빨리 시작하세요. 네. 시작! 달람님 지금 이거는 뭐하는 작업이에요? 잔디 심을 거니까 음. 거기 거기 밟으면 안되는데 어? 아니 다 해놓은 데를 <웃음> 여기서 밟으면 어떻게 해요? 딱딱해지는 땅이 씨앗 뿌릴건데 죄송합니다 네. 씨앗 뿌릴 때 음. 땅을 골라주고 있는 거예요 아 씨앗이 음.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 음. 달남님 잔디 심어봤어요? 네요. 어디 처음이잖아요 잘할 수 있겠죠? 우리는 뭘 하실 거예요? <웃음> 시키는 거다 하겠습니다. <웃음> 못할 것 같은데 이거. 할수 있다! 파이팅! 자, 이제 하, 릴 겁니다 힘들죠 좋을 것같아 하, <웃음> 여러분들 잔디는 돈 주고 하세요. <웃음> 아, 참, 떼장을. 떼장도 네. 잔디만 신청해도 몇백만 원이거든요? 네. 근 그걸 깔아주면 돈을 또 따로 줘야 돼요. 맞아. 그래서 아마 100평 기준으로 깔시려면 300만 원, 40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. 그거? 저희 지금 으로 깔고 있는데 좋을 음.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이거 잔디가 좋은 게이 음. 안에 비료 그런게다 들어있네요. 맞아, 맞아. 어, 보통 잔디에, 영양제랑... 어, 다른 것들은 씨앗들만 있는 것 같은데, 맞아, 맞아. 이건 안에 비료하고 영양제가 다 포함되어 있네요. 맞아, 맞아, 보니까, 맞아, 맞아, 어, 예. 일단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땅이 지금 응? 땅이 지금 하나도 안 파지고 있는데 어. 소꿉장난 하시는거예요 여기 응?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 아니, 여기 살짝 골라내는거야 딱딱하니까 좀 팍팍해야죠 팍팍! 아? 팍! 팍! 야! 팍! 야! 야! 야! 야! 저희 동네 할머니 야! 동네 어머니들이 미친 년인줄 알아요? 죽어! 죽어! <웃음> 죽어. <웃음> <웃음> 나 생각하면 사는 것 같은데 아니. 아니야 저번에 왼수진 그사람 생각한거야 또 봐! 이제 이제 한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줄이 하나 둘세 줄은 더 나와야 되거든요 어, 살 빠지고 놓겠네 화이팅입니다 잘할 수 있죠?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<웃음> 네. uh. 잠시 인터뷰가 있겠습니다. <웃음> 이제, 이제, 이제 0.5 하셨어요. 0.7 정도 하셨어요. 0.7. 어, 0.7. 1만점에서? 아니. 그러면. 아니, 이제 한 고랑에 0.7. 우리가 하나, 둘, 셋, 네 고랑을 해야 되는데, 어. 한 고랑도 아직 안 했어요. 아직. 0.7 했어요, 혼자. 해보니까 어때요? 줄것 같아요. 줄것 같아요? 농사, 이거 잔디 누가 이렇게 직접 하자 했어요? <웃음> 본인이 협찬받아왔잖아요. 본인이. <웃음> 아, 나 어? 이제 앞으로 이런 거만안 해. 어? 잔디 싸게, 잔디 싸할 거라고 아... 그냥 호히 하고. 뭘안 받아요? 본인이 쫄라놓고 해달라고. <웃음> 어? 쉬운 줄 알았죠? 어... 이거 잔디 공사하거나 뭐 어... 이렇게 공사하시고 작업하시는 분들. 네.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쉬운 일하고 돈 버는 맞아. 것 같지만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? 너무 힘들어요. 네, 이런... 이거는 돈 주면서 비싸다 생각하면 안될거 같아요 진짜로. 그러니까 진짜. 이렇게 뭐든지 어. 자기가 직접 해봐야 맞아, 맞아. 그분들의 소중함, 노동의 노동의 소중함을 알게 맞아. 되는 것 같아요. 나 지금 얼굴 안 흉해요? 화장 아, 다 지워지고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원래 흉해서. <웃음> 뭐 PD님이 안뛰네일 아. 시키지 말고 빨리 아. 해요. 같이 해요. 그왜 시골에 보시면 저쪽에 아. 저쪽에도 저쪽 에 고추밭도 마찬가지거든요. 아, 음. 저렇게 보면 막그몇백 평씩 어머님들 혼자 농사 짓는 음. 분들 계시잖아요. 어때요? 요거 0.75 하고 나서. 대단합니다. 그렇죠? 우리 어머님들 진짜 어. 대단합니다. 혼자 하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꼬추농사. 못해요. 나 꼬추농사. 옛날 우리 집에 했잖아. 음. 어렸을 때. 와, 꼬추 음. 따는 거그 여름방학 때마다 비둠포대 깔고 비둠포대에 꼬추 따서 넣는 거 하기 싫어서 맨날 도망다녔거든요. 엄마 그러니까. 미안해. 그러니까. 이제... <웃음> 엄마 내가 잘못했어. <웃음> 아니, 근데 고작 요거하고. 아진다 그러니까 장난하는 그러니까, 거냐고 우리 엄마 막 몇천평 했는데 진짜 웃지 싶다 농사 짓는. 은 알겠습니다 얼른 아, 마무리하고 네 맛있는거 사줄거죠 네. 햇두면 네. 네. 음. 커피 한잔 하러 나갑시다 네! 네! 힘내자! 화이팅! 화이팅! 음. 어때요 자본주의 맛이? <웃음> 꿀맛이에요 꿀맛이죠? 너무 맛있어요 아, 일하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음. 그죠? 음.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안 벌어야 되겠어요? 뻗어야 되겠어요. 그래. <웃음> 커피숍이 집에서 몇분 걸리죠? 차로? 7분? 6분? 응. 어, 6분 정도 걸리죠. 응. 응. 어.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여주 응. 어. 이마, 이마트가 10분. 이마트 10분. 응, 그 다음에. 화나마트한 6, 7분? 어, 농협화나마트가한 6분. 그 다음에 <웃음> 여주, 편의점... 여주 경강역까지가 한 14분. 응. 응. 나중에 그 지하철 타고 한번. 서울의 맛집 투어를. 아우 좋아요. 한번 가시죠. 일단 잔디부터 끝내놓고. 음... 잔디. 음, 잔디부터 끝내놓고 그러고 하는 걸로 가시죠밥 먹고 음. 커피 먹었으니 음. 네, 또 잔디 심어야 돼요. 이래러 어, 갑시다.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했나? 7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6시에, 저녁 6시에 끝났어요. 거의, 거의 11시간. 이렇게 집 앞마당에 잔디를 뿌리고 비닐을 덮고요. 이렇게. 여기 우리 집. 그리고 여기 집 옆쪽 집 옆쪽도 이렇게 집 뒤쪽 뒤쪽도 이렇게 또 이쪽 이렇게 사방을 잔디를 다 했어요. 집을 에워싸서. 하방을 잔디로 다 심었어요. 이게 열흘 뒤면은 바다가 된다고 하는데 한번 새싹이 나오는 과정까지 나중에 담아드릴게요. 달란님 인사 좀 해주세요. 갑습니다 오늘 뭐할 거예요? 아, 오늘 잔디 씨뿌린 거. 응. 걷어야 됩니다. 드디어. 드디어. 오늘 어, 며칠째지 우리? 어, 이제 이제 뭐 저희 이제 열흘 다돼가죠 어, 열흘 되면은 바다가 된다 해서 우리 지금 비닐 걷을고. 네. 네, 우리 비닐을 왜 덮은 거예요? 원래 비닐을 안 덮으면 응. 매일 물을 줘야 돼요. 맞아. 아, 근데 물을 주다 보니까 응. 물을 이렇게 막 비슷하게 주기가 힘들어요. 응. 아, 이렇게 막 먼지처럼 날리게 물을 줘야 된다는데 맞아, 맞아. 그게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물 덩어리가 떨어지면 단지 씨가 떨어지는 곳에 다막 파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응. 오히려 좀 엉망이 되더라고요. 맞아. 그래서 비닐을 굳이 사서 응. 굳이 덮었는데 응. 자, 아무튼 잘 올라왔을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파이팅. 화이팅! 화이팅. 왜? 거미! 어디? 하이. 어디? 있어 여기 거미 거미 어깜깜디 어디? 어 깜짝이야 디어어어오 <웃음> <어이. 어이. 웃음> 진짜 크다.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디? 어 어디? 어무서워어 <웃음> 잔디가 잔디가 나고 있는 거. <웃음> 어 있어 있어 있어. 어디? 여기 여기 잔디 잔디 잔디 잔디 잠깐만. 요거 잔디요거. 요거 잔디야? 예 네, 요거 잔디. 오... 어 요거, 요거 풀 보이죠? 잠깐만. 요거 보이죠? 요거 잔디. 어... 오... 요거 잔디예요. 와... 요런 거 요런 거 잔디예요. 요런 거. 이런 거. 오... 어 잔디 여기 잔디 맞네 여기, 오... 여기 잔디. 오... 나고 있네. 어 잔디 올라왔네 여기네네네. 여기, 있네, 여기 있네, 네. 근데 원래 이 정도 나는 거 맞나? 음, 몰라요. 더 많이 나야 되나? 몰라. 양이 제일 적긴 한데, 음. 기분 탓이겠지. 여기도, 여기도 있네. 여기도 많이 있네요. 근데, 어, 보이긴 하네. 어, 많이 보인다. 어, 보이긴 하네. 자, 이렇게 잔디가 나고 있습니다. <웃음> 어. 얼마나 번질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굵어지면서 막 번져야 돼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잔디가 잘 되면 구속 영상을 찍을 거고요. 잔디가 안 되면 영상이 없겠죠? 자, 영상이 안 올라온다 그러면 아, 망한 거예요. 아. 혹시나 잔디가 망해도 제가 실력이 부족한 거지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 거니까 그전에 그 제가 그 홈페이지들어 가서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잘 하셨더라고요 네. 저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 찍을 수 있을까요 우리? 다음 영상 잔디를 깎는 영상을 좀 아, 올릴 수 있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잔디 깎으려면 음. 60일 정도 있어야 돼요 아, 50일 정도 숙성 자하는기간 음, 음, 있고 음, 음. 그 뒤부터 열흘 뒤부터 깎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60일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음. 모르겠습니다. 일단 후속 영상은 기약하면서. 네. 화이팅! 화이팅! 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. 오, 저파란하늘 봐. 와, 날씨가 진짜 예술이다, 예술. 이맛에 귀찮아하는 거 아닙니까? 뭐라고요 이맛에 귀찮아하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바로 이맛 아닙니까? <웃음> 자, 안녕! 이